이금은 로블록스! 오늘은 달리기 게임 할 건데 오늘은 반칙하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반칙하는 게임? 반칙할 거예요 어. 미허님 반칙 잘해요? 잘하게 생겼네 네? <웃음> 미허님 반칙 잘하죠? 블록. 아니요 오케이 오늘은 평범한 달리기 게임이 아닌 이렇게 쭉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블록을 아니. 이용해서 이렇게 블록을 아래에 깐 다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장애물들을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자, 자. 이쪽으로 간다, 얘들아. 근데 블럭이 없으면 떨어져야 돼. 어? 얘들아! 오 얘들아, 옆을 볼래? 옆에 왜? 나. 기... 나. 내가 구해줄게. <웃음> 오! <웃음> 아, <웃음> 고마워. 아! 이 바보 멍이아 이겸은 좋겠다 정말 큰 동상에 있네 우후후후. 자 이번엔 내가 반칙왕 된다 잘 봐라 아 아까 블록 계산을 못해갖고 어나 이번에 게임 참가 못했다 어 얘들아 간다 오케이 미호야 좀 쉬고 있어 우리가 1등 해줄게 오케이 어 친구들 잘하네 어 친구들 좀 반칙 좀 해봤나봐 오케이 이쪽으로 간다 이번엔 난 내가 1등이야 불서도바꿔 가야 된다고 슉쩍 훗쩍 훗쩍 어? 어나 1등 못하겠는데? 블럭이 없네 블럭이 없고 불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간다 제발 일등하게 해 주세요. 제발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일등할 수 있다. 일등할 수 있다. 일등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 불운이었어. 아, 저기서 떨어졌어. 아, 거의 다 아, 와서 또 떨어졌네. 일등은 이보라더 친구인데요. 보브러 친구 잘한다. 어, 너무 잘하는데? 이안는 계속 2등이네. 음. 등 한번 해요, 제. 너무 잘해가지고 간다 자 일단 블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 같긴 해블록을 많이 모아서 지름길로 가는 거지 누구보 빠르게 일로 간다 얘들아 수고 얘들아 자 간다 나는 강을 건넌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게 제발, 아 제발. 고마워 너의 기잘 쓸게. 제발 애들아. 아, 아, 아. 아, 아. 애들아 이거 건너야 돼 여기 건너야 돼 여기 건너야 돼요. 우우. 아 미호야. 아, 미오야너 불러 왜 이렇게 많아? 반치광이야 그냥 길대로 가라고. 우우. 제발 제발 제발 이쪽으로 간다면은. 쪽으로 간다면. 어? 일등은 어? 제 건데요? 어!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제일등입니 <제이콘다>! 오케이. <웃음> 어, 내가 1등 아니야? 내가 1등이야. <웃음> 왜? <웃음> 내 화면에서 내가 더 빨랐어. 어? 이거 완전 어이없는데요. 오, <웃음> 1등이다. 이니 뭐야? 내가 1등인데. <웃음> 구독 어쨌든 나는 고수였다. 와, 우 애들 잘한다. 아, 1등 한번 해보고 싶은데 1등 한번이 안 되네. 아, 아깝네. 절대 안 봐줄 거야. 아, 히히. 1등은 1등 한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없지? 나, 나, 나. 나두 번. 아! <웃음> 블록 많이 먹어오는 게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디로 가야지? 빠를까요? 우우 <웃음> <까요. 웃음> 이거 너무 좋다! 이거요? 요이거 이거요? 이거거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거거요 이거요? 자어디 이거요? 이거이이거자이럭 꾸준히 먹어주고 이거요? 준비 완료 거요 완료 간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80개... 60개... 어? 1등인가? 1등? 어. 1등 가능? 1등 가능? 안돼! 떨어질 뻔! 아,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만 1등! 내가 아, 4등 네! 네! 네! 2등! 예! 와! 우리 완전 박빙이었네 와! 하, 쫄깃했다 쫄깃했어 재밌다 자 이번에 우리 꼴찌는 벌집 꼴고 하죠 <웃음> 이거, 이거, 걸치기야. 이거 막판하고 다음 판에 손풀기를 한 판하고 내가 1등이요. 누가 나쁘지? 아, 다 잘해가지고... 싶어. 어, 됐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길 어디야? 헷갈려, 헷갈려. 우, 미호야, 너 블록 많이 모았네. 나는 <웃음> 못 먹을 줄 알아. 아니야, 네 뒤로 가면 공짜 길이 나온다고. 공짜 길이다! 꽁짱이이다 미우만 따라가면 꽁짱일 오? 리오.. 우와. 리아 따라가자 리아 꽁짱일 맛있다 안돼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리아 꽁짱일 맛있다 안돼 내가 1등 할거야 그럼 오케이 치즈께 모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웃음> 아, 제발 제발 어디로 가야되지? 그래 저기로 가자 어, 어.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어, 리아는 그게 없어도 못 가죠 제발~~ 제발~~ 와! 오케이 리아 떨어졌어 아 이득이다 아 까비 자 어, 오늘 나, 그러면은 자 마지막 결승전 하겠습니다 꼴찌는 어떤 걸할까 그래 나중에 같이 점프 맵 하죠 공포 맵뭐 점프 맵 안돼 꼴찌는? 안돼어 잉혜매님과 단둘이서 네알 봐줘 단둘이서 가자. 재밌는 점이에요 그러면 잉혜매님은 벌칙이 없는 거잖아요 아 제가 이기면은 고를 수 있는 거죠 네? 뭘 골라? 둘중한 둘 명은 고를 수 있는 거지 아 제가 이기면 벌칙이 없다고요 벌칙이 제가 이기면 다 같이 해요 그럼 되요 거의 되지. 다 같이 요 점프 웹을 아니 벌칙이 없다 <웃음> 벌칙이 니언니은 짬블을 좋아하잖요 벌칙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럼 이기세요 <웃음> 안 하고 싶으면 그럼 되지 무슨 논리야 <웃음> 아, 이기면 아니 안 하고 싶으면 이기는 데지 면 벌칙 되지. 없어 음, 아니에요 안돼 아얘들아 누가 1등이지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음, 나들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 뒤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1등인 것 같은데 시세요 어... 1등다! 어... 블럭이 부족한가요? 야! 아. 누가 1등이야? 2등이다! 아 내가 꼴등이네? 내가 어, 그잉여님 혼자서 혼자 <웃음> 서 하면 되겠네요 아, 아, 아, <웃음> 아 안돼! 나 혼자 나니 아. <웃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판 제가 1등 해보겠습니다 이번판에 벌칙 없는건죠 그럼요 내가 갑자기 생길지도 몰름 뭔소리 내가 그럼. 갑자기 1등 할거 같으면 생길지도 몰름 <웃음> 바, 반으로 가로지르기 오 제발 뒤에 나와라 오케이 한개 남았을때 도착했다니 오 얘들아 수고했어 이겼어요 <웃음> <웃음> 골찌님 수고하세요 아 떨어지면 자동 골찌 아, 못하시는데 그걸... 자 아, 여러분들 떨어지고 말았네요 음.. 아프네 어쨌든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의 반치왕은 리아네요 오 어? 근데 뭔가 이름이 이상한데 반치왕이라니반치기죠그길 깔고 가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 조용히 안녕 가만히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